발산 아닌가? 발산 맞아요 주현 오빠! 주현 네, 오빠! 발다해 <웃음> 그 다음, 두 번. 그 다음, 두 번. 다 아! 어, 너무 기다 우리가 고 좋다 그럼 저희 멤버 씨.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스크리아라고아우르르아 <웃음> 뭐라고 아우아우아우르 <웃음> <이 목소리를 왜? 웃음> 다음은 우리팀의 아름다운 커플 미친 키보드 미키 앤 버클 이은데 작곡가를 수석으로 졸업한 채루니 이봐 미키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아. 내가 방금 떠오른 노래가 있어 어떤 노래? 이잘 들어봐 아. 오케이. 이상하게 생겼네 끝내주지 않아? 계속나줄게 아줌마, 장미쳐자 너무 미치게. 더 미치게 해줄까?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웃음> 25년이라 감정이 많이 복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영장 없는 락커 청년 락수수패 오야. 어? 아가야. 어? 오케이. 그리고 이서 저희 발사 역사를 가지고 첫 번째 그 번째로 들려드리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충격 속으로 빠지게 될 노래. 내 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 제목, Kiss, Kiss, Kiss. 아빠가 출근할 때 Kiss, Kiss, Kiss. 엄마가 안아줄 Kiss, Kiss, Kiss. 오케이 야. 잘했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에 약 20곡 정도가 수록되어있는데 노래가 다 이딴식입니다 저희 짧게 불러요 저희 중에서 게스트 모시는 순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음악적 스승이자 무대 위에서 주는 게 꿈인 전설의 인디밴드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목소지성 이마철구 yeah, 와 반갑습니다. 저희는 팔순이 넘은 고인이지만. 저희는 겨드랑이 보는 걸 좋아합니다. 피 피러 나와서 피러 나와서 피러 나와서 피러 나와서 피러 나와서 피러 나피러러 자,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복주 도서 1번 출구는요. 원래 멤버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저는 보컬을 맡은 한영민이고요 헬스의 이재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아니 진짜 진짜 이찰다랬잖 맞습니다. 야,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야, 멤버를 뽑습니다. 그 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상조 가입하신 그렇지. 분들 면 상조는 꼭 가입 하자 그러면 저희 몽촌 도서첫번째곡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오케 한강 건너가는 거야? 너 혼자? 정신 차려! 버텨봐, 버텨 버텨! 깜빡 졸았어! 야야 긴장 미친지 어, 마! 졸았소, 졸았소. 야, 우리를 364에 긴장하다가 하루만놓치고 가는 거야! 어. 예, 선배님 대기실에 개소주 준비해놨습니다. 최근에 몽천소성 1번 출구했습니다! 예, 몽천소성 1번 출구에 정말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연 시작한지 약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아, 네, 마지막 곡 부를 차립입니다 이게 <웃음> 네, 저의 마지막 곡 한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하시다가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할머니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목 Grand Mother